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우리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 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일부에 배우신 새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정원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비한 복을 다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5월은 우리 가정의 달이고 어, 지난 주일도 말씀을 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 어, 먼저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예수님께 더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는데 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할 때 예,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이런 믿음의 어떤 쉬움들이 있어요. 이게 내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것이 참 분명하지 않으니까 모든 이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주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부모는 어, 이렇게 맡겨진 존재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부모가 마음대로 길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4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아비, 거기다가 오미더라. 그렇게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오미더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굉장히 짧은 구절이잖아요. 저 짧은 구절 안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오직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어떤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어떤 훈계? 주님의 훈계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 훈계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가르침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의미 있는 어, 가르침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에요. 그 말씀한 아버지는 야곱이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아들들은 자녀들은 야곱의 열두 아들인 것이죠. 그 당시에 야곱은 이제 임종 직전이었습니다. 나이로 말하면 147세. 예전에 많이 살았죠. 147세로서 임종을 앞 뜨고 자너를 불러놓고 아버지로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일종의 유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보겠는데 저 1절에 제가 색깔로 두 단어를 이렇게 좀 색칠해 놓은 부분이 있죠 그 점을 유의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저 구절에 보면 이르다라는 동사가 두 개가 나오죠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두번 나오는 이르다라는 동사를 좀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두번다 이르되, 말하되, 고하되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저기에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수로 완전히 내용이 많이 달라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라고 말할 때 사용된 동사는 히브리어로 아마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마르. 아마르 아마르가 아마르첫 번째로 쓰여졌어요 그 아마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말하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말하거나 또하나님 말씀하실 때늘 쓰였던 단어가 아마르 이르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그리고 1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얘들아 모여봐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이런 평범한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저기 나오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저기 이러다 말하다 라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나가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가드 나가드예요 그러니까 앞은 아마르고 뒤에는 나가드예요 이 말은 비밀을 알리다, 계시하다라는 의미로 중요하게 쓰였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알려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나가드, 나가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일절의 두 번째 이르리라라는 이 말은 자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대신해서 말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한 감동을 내게 어떻게 주셨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해주겠다 그런 뜻이 두 번째 나오는 나가드 이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알려주고자 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1절에 보니까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했죠 후일의 앞날에 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1절과 2절 두 구절을 읽었지만 본문 3절부터 쭉 나오는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 쭉 나오는 길게 나오는 이 야곱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열두 아들의 미래 앞날 저들의 인생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그 일종의 예언이죠 이 말씀을 전한 야곱은 단순한 아버지라기보다 예 언자에 가까웠다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또 경고하고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어버이주의이지 않습니까? 어버이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또 부모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으로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부모는 자녀와 많은 대화를 하잖아요 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대화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인 말인 아마르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나가드의 대화도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도 해야 되지만 그 대화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나가드 하나님의 마음과 뜻도 대신해서 전달해 줄수 있는 부모로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생활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 같다야 이렇게 말해 줄수 있는 나가드의 말도 할수 있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아버지, 어머니를 뛰어넘어서 때로는 예언자의 입장에서 말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로 보냈는데 우리 유치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내는 영상 메시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보세요라고 한 12분짜리 짧은 영상이 아니고 아주 긴 영상인데 유튜브에 소속된 모든 부모님들이 영상으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쭉 끝까지 들어보니까 대충 이런 내용이야. 누구야 사랑하고 축복해 그러면서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대부분의 아빠들이 누구야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 너를 사랑하는지 엄마도 아빠도 깨닫게 하셨어 하나님 너무 사랑한단다 하나님 너를 너무 축복한단다 일종의 나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아,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사랑과 축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자녀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또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가혀 아마르만 말해주는 너 공부는 어떻고 저렇게 해야 되고 너 성격은 어떻고 습관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외모는 이렇게 갖고야 되고 겉으로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과 태도만 말하고 가르치고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해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이기복 교수님의 그딸 이야기를 잠깐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그 교수님의 딸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한 번은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성적표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요. 마음이 이제 상한 거죠 엄마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마음이 너무 안좋아서요 아, 이것밖에 못하나 아,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마음이 또 한켠 들어온 거예요 그 교수님 어머니 앞 마음속에 육신의 부모인 나는 성적표를 보고서 딸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성적 가지고 우리 딸을 달리 보시는 분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확 들어가지고 뭐 형편한 성적표 받아온 딸을 한번 확 끌어안주면서 아유 공부한다고 수고 많아 너무 대견해 하면서 이렇게 등을 다독거려줬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품어주고 다독거려줬으니까 이번 달에는 성적이 좀 좋아졌겠지 하고 성적표를 봤는데더 떨어진 거예요 그 순간 또 마음이 또, 또 힘들더래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자기 속에 올라오는 자기 생각을 누르고 주님의 마음으로 딸아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 딸아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란 생각이 또 들어서 오히려 딸을 격려하고 또 칭찬해 주었어요 자또한 달이 지나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딸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펴져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야 이번에는 성적이참 좋은가 보다 매우 좋은 성적표를 끊이겠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그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지난달보다 더 형편이 없는 거 너무 좌절이 되었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걸 잘하는 것일까 이런 회의가 들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또 있었어요 니네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표를 가지고 저렇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죽으려고 하고 가출하고 거짓말하는 말하는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 늦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밝아 있지 않냐 이 교수님은 그랬어야 아이 일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자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중간 역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주님이 바라보는 우리 딸, 우리 아들은 어떠하실까? 이것이 중간 역할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육신의 부모로서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야곱은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늘 본문의 이 절에 보면 그 야곱의 신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 소개되는 신분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절 시작. 너희는 모여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자, 첫 번째 저 구절에서 소개하는 야곱의 모습에 첫 번째 모습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건 참 누구나 부인할 수가 없죠. 야곱은 열두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열두 아들은 자신들이 야곱에게서 낳고 그는 예, 야곱은 그의 아버지고 자신들은 아버지 야곱의 자녀들임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알았어 아버지를 인정한 겁니다 만약에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너희는 다 모여 자내말 들어봐 할때 아마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모여 내 말을 들어라 할때 자녀들이 다 몰려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아버지로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버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있어참 마음이 아프죠 꽤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요 모이라 그러면 바쁜데 부모가 다야 이러면서 그 어머니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날 성도님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네. 부모다와야 부모가 아니라 나으신 것만으로도 부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는데 땅에서 잘 되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부모가 훌륭하고 나에게 끔찍하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자녀가 아니라 잘해주는 부모에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그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부모에게 순종은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을까요? 때로는 부모가 잘해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가족사안에 여러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부모로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받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안에, 가정 안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하... 우리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뭐 있어? 우리도 더 괴롭힌 일이 더 많잖아. 이런 어떤 기억도 떠올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 욕할은 뭐였어? 내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아무것도. 여러분,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복을 우리 세날 성도들은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첫째는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두 번째는 야곱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의 아들로서 받은 자연인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평생 사용한 이름입니다 자연인으로서의 야곱 근데그 야곱의 댐됨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는 한마디로 욕망의 사람이었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도 속일 줄 알고 형도 속일 줄 아는 이런 댐됨이를 가졌던 자가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집념과 열심이 강한 반면에 그것을 이루려고 할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속인가 야비함까지 동원해가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 자가 야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다. 여기에서 야곱의 이름이 유래되었는데 그는 평생 요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방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못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는 거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거 야곱에게는 참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무조건 이루는 사람이니까 욕심 내려놓고 욕망 내려놓는 거 그거 참 못했고요. 그거 할줄 몰랐고요. 그리고 자기 욕심, 자기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그런 건할줄 몰랐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거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었습니다. 거저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달려가는 사람, 막 붙드는 사람, 빼앗는 사람 그가 야곱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현대판 야곱이 참 많습니다 야곱같이 아버지, 아, 어머니 그렇게 사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성공했으니까 멋진 데 가서 식사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정다감한 것 같아요 고 아주 세련된 매너, 매너로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내, 내 이야기 잘 들어봐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다 뭐냐 아마르의 대화를 하는 거죠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녀들을 막 몰아붙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아빠, 엄마는 앞만 보고 달려와서 아버지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니? 엄마가 어떻게 하면서 너 키운 줄 아니? 정말 안 먹고 안입고 남보다 덜 자고 어제 앞만 보고 달렸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독해져야 돼. 그렇게 성공하지 못해. 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 현대판 야곱의 엄마, 아버지는 자녀들을 자신들처럼 살라고 막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모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까지는 할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아름다운 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나가드의 이야기는 할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나가드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체험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거거든요. 야곱인 사람은 그 얘기를 못해 주는 겁니다. 야곱 같은 부모가 나눌 수 있는 대화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또 다른 세 번째 신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절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에게 들어라. 아버지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의 말씀은 야곱으로서 아버지로서 말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자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됐나요? 이스라엘이 됐던 배경은 이렇습니다 쌍둥이 형 에스를 속여가지고 장작권을 빼앗은 야곱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외산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 라반의 집에서 성공했어요. 재산도 이루고, 또 가족도 이루고.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겠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되겠기는 언제 갈까, 언제 갈까, 이제 미루다가, 차일필 하다가 어느 날 결심했죠. 내가 이제는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넘지 못할 큰 장벽이 그 앞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장작권의 복을 빼앗긴 분노를 가진 형에스가 있었거든요. 그에스가큰 장벽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막다 행장을 다 꾸리고 이제 떠나는데 소식을 듣기에는 이제 자기 집 고향 근처 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이가 약복강 변이죠. 왔을 때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형님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일종의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온다는 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눈앞에 캄캄에 지금 맥이 쫙다 풀리는 거예요. 400명. 그 400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 야곱이 감당을 합니까? 그래서 재산과 가족 다 약복강 근두로 먼저 보내고 야곱은 혼자 그강나루트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는데 그날 밤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생각할 때 아, 정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었고 내 욕심 다 이루었는데 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무엇도 내 자신을 구원해 줄 수는 없다. 자기 힘으로 목적을 위해 수당방법을 가리지 않고 손에 다진 것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음을 깨닫고요. 그날 밤에 생전처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목숨을 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장면이 그 약복강변에서 펼쳐지는데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밤에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말며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붙들어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야곱은 부러졌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날 새벽에 진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야곱아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부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는 존재예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너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그렇게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새 사람으로 살아라 나를 보고 살아라 나를 경외하고 내가 주는 복을 받아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그는 욕망의 사람 야곱으로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존재와 이스라엘이 나타내는 존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육의 아버지 이삭이 준 거라면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요 야곱은 육적 이름이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름입니다 야곱은 욕망의 눈이 멀었을 때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이름이에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막 얻을 수 있을 때 달려갈 때그 이름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줄 알고 주님께만 길이 있는 줄 알고 주님 붙들려고 달려가는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야곱은 자기 성취로 살아갈 때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자기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를 깨달을 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부터 하는 말은 한 자연인 야곱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없인 못 산다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하는 이야기니까 이스라엘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날 이후로 그의 존재와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늘 하나님을 이제는 자기 삶에 고려해 하나님을 인식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을 고려하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내 생각으로 다달려들었어막 풀어버리고 다막 해쳐 안될 때는 에이, 망했는가보다 안 되는가보다 이랬는데 이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고려하니까 하나님의 생각하니까 하나 님왜안 되죠 왜 이렇게 막히죠 아,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도 똑 같은 거죠. 자들도 예전에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줄 알았는데 이제는 자기 눈이 바뀌었으니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아버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자녀를 축복하고 그리고는 아마르가 아니라 나가드로 자녀와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날의 모든 부모님들 이스라엘이 되셔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대화하고 가르칠 수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날의 모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을 아마라 하는 말도 여러분 순종할 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신앙의 경륜과 신앙의 연류를 가지고 한마디 두마디 내뱉을 때그 말은 더 귀담아 듣고 알아서 할렐루야 진짜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영적인 아버지로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영적인 어머니로서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이제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간. 그래서 로우베나 시무온나 레위야 유다야 요셉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그가 대신 전해주고 있는 중간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는 중간 역할을 꼭해줄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우리 믿음의 싸움이어야 돼요 중간 역할 매주일 우리가 교회 보내서 억지로 깨워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중간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 같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한번 드려볼까 중간 역할로서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많이 워봐서 알겠지만, 막 강압적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율법적으로. 예? 그럼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참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 밑바탕이 참 중요합니다. 밑바탕. 그 밑바탕이 뭐냐? 분위기, 분위기, 분위기. 예수님을 믿는 분위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위기는 어떠세요? 기쁨, 감사, 사랑입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이런 분위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압적인 분위기로 막안 하면 벌받을까 봐 같은 두려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양육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그 자녀가 다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자녀들에게 막 노래를 불러서 왜 자녀가 빗나가는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좋은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지가 않아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부모에게 말없이 질문합니다 아빠 정말 예수 믿어서 좋으세요? 엄마 정말 교회 나가서 좋으시냐고요? 여러분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항상 부모를 지켜보잖아요. 대화는 안 하지만 언제나 봅니다. 말 없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없이 그 질문에 답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모습 교회 다녀서 기쁜 모습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정말 기대가 되는 모습 이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녀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다 알아요. 자녀들이 그 부모가 정말 우리 엄마 예수 믿어서 저렇게 행복해 하시네 우리 아빠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좋아 하시네 자녀가 다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래서 자녀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다 겪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모든 것다 갖춰져 그렇게 살지는 않는데 또 문제도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정에 아, 누게 저렇게 참 행복해 하며 그럼에도 참 기뻐하며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말 없는 질문이지만 아버지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그때 우리 부모가 말 없는 대답이지만 해줄수 있는 말은 예수님 때문이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답입니다 이스라엘로 사는 우리가 자녀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물질적 얼마나 뭐 이렇게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겠습니까? 다뻔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유산은 그게 목표는 것보다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참 행복한 모습, 아, 네. 내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쁜 모습, 아, 네. 이건 정말 믿음의 싸움에 계속 일어납니다. 늘 기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늘 기쁩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막 사람 보기 시작할 때 목사 의식하고 뭐 장로 의식하고 권사 의식할 때 때로는 막 안에 또 부담도 있고 갈등도 있어요. 이제 믿음의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에서 꼭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난 예수 믿어 너무 좋아. 아멘.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해. 아멘. 이런 것들 말 없이 자녀들에게.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모 나가도 진짜 잘하는 부모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할 것은 행복의 근원에 관한 거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학교 졸업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다 행복해지나요? 우리는 다 경험해봐서 아는 건데 행복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앞으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을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자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력은 자녀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믿어서 행복하게 사셨어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 다니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사셨어. 이렇게 기억하게 해주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이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고민이자 우리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소개하는 세 가지 신문의 이름이 나왔죠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 아버지, 어머니 이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살아가는데 야곱같이 사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그렇게 하겠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말할 줄 아는 그러니까 꾸중할 때는 꾸중도 할줄 알아야 돼요 잘못될 때는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도록 끌어당겨주는 그런 인도자의 입장에서 말할 줄 아는 교훈할 줄 아는 꾸중도 할줄 아는 그런 여러분 부모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네. 맨날 하는 이야기 맨날 하는 대화란게 그냥 아마로 밖에 말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받아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로 변화받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만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만난 자답게 하나님 경험한 자답게 이스라엘로 변화받아서 네 늘은 아니지만 뚝뚝 던져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마음으로 받은 것, 감동으로 받은 것, 또 내가 말씀으로 또 익혀 은혜 받았던 것, 이런 걸 툭툭 던져주면서 여러분 건축할 때이한마디쬐 탁탁 날리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훗날에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입장에서 했던 많은 말들과 이야기들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지. 평생 하나님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사셨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에게 남겨준 나가드의 말과 이야기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야곱으로 기억되는 부모가 아니라 나가드로 그렇게 기억되는 이스라엘로 기억되는 그런 우리 부모가 될수 있기를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또 소원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코드 한번 잡아주세요 찬성과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사줍니다 내가 울때 어머니 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에 찬성 부르십니다 3절 합니다 홀로 누워 홀로 누워 외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불을 쓰던 찬송 송 하고 겸손하며 오유하고겸손하며 욕심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고 또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야곱으로 살았는 나의 모습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더변화 받게 도와주소서 이스라엘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우리 자녀들을 대화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혜까지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말씀 받은 것 가지고 여러분이 반응하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여 합니다. 성은 자녀를 주의 말씀과 그들을 약속하기 위해서도 하나님 부인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더잘 믿어야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부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과 날마다 통해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서나비 어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인 우리가 얼마나 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잡고 의자, 전화되고 아마르가 아니 나가도 록 자녀를 축복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날 우리의 자녀들이 양복한 이스라엘 후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나게 은혜를 하나님에 붙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 양복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약폭방면에 약폭을 붙들어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일마다 하나님 새 이름의 은혜와 새 이름의 약속과 새 이름의 감동과 새 이름의 확답한 하나님 마음을 계속 하나님 충만하게 끈질기게 더욱더 뜨겁게 모아 주셔서 하나님 이자는약업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나님 육신의 부모로가 아니라 영적인 아비오미로 우리 자녀들을 평화하고 말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줄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사랑 하나님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 세상을 먼저 거저 세상에 야가 타고 하나님 들으시지 하시고 하나님 말없는 대화일지라도 말없는 질문일지라도 믿습니다 저부터 하나님의 한 가지로 주님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예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자녀를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기를 위해서도 부모인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함을 오늘 또한 깨닫습니다 부모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부모인 나를 통하여 예수님께 연결될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비 어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모인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마냥 야곱으로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것처럼 육신의 아비가 육신의 어미가 육신의 영적인 아비 어미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로 자꾸 변화되어서 아마르가 아닌 나가도로 자녀를 축복하며 대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어느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모인 우리를 분명히 기억나게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궁핍함이 없도록 기름진 복으로 드린 손길과 가정과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